이재명 후보의 배임 혐의를 배제해 버리다니요. 검사들은 늘 권력의 신여란 말을 들어왔는데 지금 대장동 수사팀에 속한 검사들이 이재명의 신여들이 아닌지 국민들이 주넘하게 묻고 있습니다. 온 국민의 시선이 대장동 비리의 설계자 이재명이 어떤 죄목으로 기소되느냐 여기에 쏠려 있는 가운데 뜻밖의 소식이 오늘 아침 뉴스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유동규는 배임 혐의로 기소키로 하되 이재명의 배임 혐의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것이 그 요지입니다. 대략 일주일 전쯤으로 거슬러 가보면 검찰은 유동규에 대한 배임 혐의를 빼고 수례 혐의만으로 기소를 했었던 것인데 야당의 빗발치는 질타와 국민들의 여론 때문에 이번에는 일주일 만에 다시 입장을 바꿔서 배임 혐의는 넣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유동규의 배임은 곧 이재명의 배임에 다름 아닌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이 이재명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라도 유동규의 배임을 뺀 것이다 그동안 이런 비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앙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뜻밖의 놀라운 검찰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유동규는 배임이지만 이재명은 배임이 아니다. 이재명만 빼고 나머지 유동규, 김만배, 정영학, 남욱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기 좋게 모든 야당 사람들과 국민과 언론의 의표를 찌르는 기괴한 행동을 검찰 수사팀이 저지른 것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법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는 상식의 바탕을 두는 법인데 모든 범죄를 설계한 두목은 빼고 부하만 잡아들인다 주범은 빼고 종범만 잡아들인다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의 법입니까 방송에 앞서서 김찬의 시사이다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도 방송을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대장동 개발로비 특혜 의혹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키로 하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천화동인 사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정민영 전 성남도시개발투자사업팀장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유동규에게 적용한 배임 혐의를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공통으로 적용했습니다 말하자면 이들은 모두가 공동정범이라는 것이죠. 만시지탄이 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정작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유동규의 배임은 곧 이재명의 배임인데 당연히 대장동 개발의 핵심 설계자인 이재명이 가장 큰 범죄의 주범이자 몸통인데 그에게 아무런 죄를 묻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 국민의 세상 사는 이치에 아니면 최소한의 법상식에 맞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배임 공범 혐의를 적용치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것인데 검찰 수사팀, 이 사람들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요? 이재명과 정부 여당이 특검을 거부할 때부터 검찰의 봐주기 수사가 어느 정도 예견되기는 했지만 그 밀착의 강도가 이 정도일 줄은 참아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내세우는 이재명 빼주기의 논리가 무엇인지 그들의 논리도 한번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과연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황당한 궤변인지 말입니다. 첫째, 검찰 관계자는 이재명의 배임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핵심적인 이유로 고정이익 확보라는 정책적 판단을 한이 후보에 대해서 배임 혐의를 적용하기가 어렵다 이런 논리를 폈습니다 말하자면 당시 이재명 시장이 내린 결정은 비록 성남시에 손해를 가져왔더라도 그것이 단지 정책적 판단이기 때문에 배임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두번째 이재명은 사적이익을 챙기지 않았다는 논리입니다 이재명도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계공 기획본부장처럼 뇌물을 받거나 다른 화천대유 천화동인 소유주인 김만배, 정여각, 남욱처럼 천문학적 배당금을 챙기는 등 사적 이익을 취했어야 하는데 순전히 정책적 판단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배임죄 적용이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사적 이익을 챙겼지만 이재명은 챙기지 않았지 않냐 이런 논리인 것입니다. 세번째 수사팀은 대법원 배임죄 판례를 예로 들면서 경영진의 경영상 판단과 유사한 공직자의 정책적 판단에 있어서 사적인 이익추구행위 다시 말하면 뇌물이나 횡령과 같은 직접적인 범죄가 개입되지 않으면 배임죄의 인정이 쉽지가 않다 이렇게 봤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견 그럴싸해 보이는 지금 이 검찰이 말하는 논리 그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지금부터 그들의 의심스러운 법 논리가 단순히 이재명을 빼내기 위한 억지스러운 짜맞추는 식의 법 논리가 아닐지 그 허술한 허점들을 찾아보겠습니다 검찰의 논리가 가짜라는 그 근거를 찾아봐야겠다는 것입니다 첫째, 검찰은 한마디로 이재명은 받은 것이 없으니 배임이 아니다 이런 논리인데 형법 제 355조 2항은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때 배임죄가 성립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배임죄는 자신 또는 제3자라는 두 가지 모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제3자가 누굽니까? 유동규가 아닙니까? 김만배, 정영학, 남욱 등 천화동인 화천대유를 통해서 수천억대우 이익을 취득한 유동규의 공범들 이들이 형법 제355조 2항이 말하는 제3자고 법은 본인 자신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한그 경우도 모두 배임죄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제3자 유동규 등 몇몇 측근들에게 이득을 취하게 한 그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그 결정을 한 이재명의 배임죄는 맞다고 쓰여 있는 셈입니다 눈이 있으면 똑바로 법조문을 똑바로 읽어야죠 공정해야 할 검찰 수사팀이 이재명을 어떻게든 빼내기 위해서 법조항마저도 취사선택한다는 그런 말입니까 뭡니까 두 번째입니다 검찰은 대법원 판례까지 동원해서 이재명의 행위는 단지 정책적 판단이기 때문에 배임이 아니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데 배임죄 조각 사유에 관해서는 미국의 법체계에서 경영적 판단 내지 정책적 판단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제시한 인용할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 법원에서 경영판단 원칙이라는 것이 판례로 굳어져 있는데 그것은 공직자에게도 그대로 원용이 가능한 내용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1829년 루이지애나 대법원은 First EV Milaudon 판결이라고 하는 그런 판결에서 최초 시작이 돼서 여러 법적 분쟁을 거치면서 확립이 된 다섯 가지 경영 판단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경영상의 판단일 것, a business decision일 것. 즉, 이것을 공무원에게 적용한다면, 공직자에게 적용한다면, a policy decision,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이재명의 행위를 정책적 판단이라고 볼 여지를 남기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이해관계 없이 독립적일 것. disinterestedness and independence. 바로 이 원칙입니다. 세 번째, 상당한 due care, 주의 의무를 가지고 구체적 내용은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판단일 것. 네 번째, 선의 good faith일 것. 그리고 No abuse of discretion. 재량의 남용이 없을 것. 이 다섯 가지를 지켰으면 결과적으로 회사나 또는 제 자체에 손해를 초래했다하더라도 이런 판단을 한 결정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는 원칙을 말하는데 미국은 이것이 판례로 굳어져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원칙에 의거해서 이재명의 경우를 대비해서 판단하자면 첫째, 이재명은 자신의 측근들을 이해관계인에 포진시켰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이해관계없이 독립적이라는 것즉 d i s interestedness and independence 라는 그 원칙에 위배됩니다 이해관계인 없이 시정을 책임진 자가 홀로 고독한 결단을 내린 것이 아니죠 각종 이해를 주고받은 정치적 동지들 경제공동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최측근들 유동규 김만배 등 소수와 긴밀히 협의했던 것이고, 제3자인 그들에게 이익이 집중될 만한 결정을 내린 자가 이재명이라는 점은 이해관계 없이 독립적일 것, disinterestedness and independence라는 그 원칙에 명백하게 위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명명백백한 배임의 흔적 내지 증거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재량의 남용, no abuse of discretion, 그 재량의 남용이 없을 것이라는 원칙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공직자에게 있어서 재량의 남용이란 지방자치법 제 157조 제 1항 전문은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야 한다고 인정될 때 이렇게 규정해서 위법한 경우와 위법은 아니지만 공익을 해야 하는 경우로 나누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자신이 설계했다고 자백한 대장동 개발 비리는 이 목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첫째 성남도계공 당시 황무성 사장을 압박해서 물러나게 했고 두번째 김만배가 이재명 당시 지사의 대법원 판결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권순일 전 대법관을 여덟 차례에 걸쳐서 계속해서 만나서 모종의 판결거래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명백한 정황 증거들 그리고 이재명의 30명의 변호인단을 운영하는 비용이 화천대유의 김만배에게서 나갔을 가능성 이런 것 등등 이재명이 당시 시장으로서 내리는 결정으로 시가 환수했어야 할 수천억대의 이익을 자신의 측근들이 누리도록 했고 이것의 일부가 이재명의 재판 등 이재명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도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 등을 보면 시장의 결정재량이 공익을 심대하게 해친 것으로 이것은 재량권의 명백한 남용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정도의 혐의에 대해서라면 지금의 검찰이 아니라 만약 특검이 이번 대장동 수사를 맡았다면 충분히 입증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번째 good f a c e 선의일 것이라는 관점은 어떻습니까 당시에 몰랐다 아파트가 그렇게 오를지 몰랐다 그래서 이재명 자신은 선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대장동 백현동의 아파트에서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을 대폭적으로 삭감한 점을 그 점을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민간 분양 아파트를 대폭 늘려 버림으로써 어려운 서민들에게 돌아갈 임대 아파트를 줄인 그것을 good f a c e 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대장동 개발을 직접 설계한 사람은 나 이재명이다 이렇게 말한 이재명이 자신의 손발이 돼서 대장동 개발 이익 수천억 원을 호주머니에 넣은 자들. 유동규, 김만배, 정영학, 남욱에 대해서 나는 이 사람들 모른다. 그랬더니 검찰 수사팀에서는 그 말씀이 맞아요. 이재명 후보님은 모르셨던 거 맞습니다. 이것이 그들 권력 공동체가 짜놓은 틀이 아닐까 의심스러운 정황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국민들로 믿으라는 것입니까? 국민을 개, 돼지로 하는 것입니까? 결론입니다. 이 땅의 검사들은 범죄로부터 국민과 나라를 지켜야 할 신성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범죄 헤매가 있는 자들을 수사할 난을 헌법이 부여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의 이 검사들은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처벌하는 흉내만 내서 국민을 속이고 정작 그 수괴를 수사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눈에도 빤히 들여다 보이는데 이재명 후보의 배임 혐의를 배제해 버리다니요 검사들은 늘 권력의 신여란 말을 들어왔는데 지금 대장동 수사팀에 속한 검사들이 이재명의 신여들이 아닌지 국민들이 주넘하게 묻고 있습니다 검사님들 그 목소리를 지금 이 댓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천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